정동일, 고창석, 이준혁, 이성경, 배우 4인방이 영화 상영 준비를 마쳤다. 9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절찬 상영 중 철부지 프로망스에서 배우 4인방은 첫 영화 상영 준비를 끝냈다. 이날 방송에서 배우 4인방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낭만 극장을 열기 위해 충청북도 단양군 내공리를 찾아갔다. 이들은 극정이자 자신들의 숙소인 집에 도착했다. 집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네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화장실을 묻자 할머니는 옛날 화장실은 무서워서 못 간다라고 했다. 화장실을 확인한 성동일은 대청마루에 구멍 뚫어놓은 것 같다라고 했다. 이에 이성경은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후 네 사람의 조직도가 완성됐다. 시설 담당은 성동일, 홍보 및 이벤트 담당은 이성경, 매점 담당은 이준혁, 안전 담당은 고창석이 됐고, 극장 대표는 마을 이장인 배문용 할아버지가 맡게 됐다. 미술감독의 도움에 힘입어 배우 4인방은 열심히 극장을 만들었다. 고창석과 이준혁은 한알한알 한알 전구를 달아 밤을 밝힐 준비를 했다. 성동일과 이성경은 극장의 이름을 우시네로 정했다. 성동일은 의자를 들고 오며 우리가 주문한 게 이런 의자가 아니다. 무중력 의자라고 하는데 배우도 이거 잘안 쓴다라며 당황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 여기 앉으면 잠든다라고 했다. 당황한 이성경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다. 성동일은 내아이디어여서 라며 이성경에게 버럭했다. 고창석은 두 줄은 상관없다고 했고 성동일은 앞줄은 아예 누워서 보는 걸 추천했다. 이준혁은 직접 앉아보니 편하다며 다 누우면 다볼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드러누우면 어지럽다고만 해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 제작진은 난감해하는 네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다른 의자를 보여주었다. 이후 이들은 의자 전면 재배치에 들어갔다.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극장에 성동일은 생각보다 이 구조가 예쁜 것 같다며 흡족해 했다. 개봉 1시간 30분 전 이성경은 마을회관 생방송으로 홍보방송을 내보냈다. 이후 고창석 이준혁과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호스터를 붙이고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마을 어르신은 대충 몇개 달렸는데 드세요라며 정겹게 그들을 맞이했다. 그렇게 배우 4인방은 극장 무신의 문을 열었다.